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3회 일요일 방송 대분류와 특이 패턴입니다. 1003회 어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은 1002회 복귀 방송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1003의 대분류입니다. 세개 어, 그룹으로 나눴고요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입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어, 지난해차에 이웃수가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 이 해차에는 이웃은 무조건 필출입니다. 어, 한번 전멸하면, 어, 필출하는 거고, 여긴 전멸하는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웃은요 뭐, 다들 아시죠? 이웃은요이그룹은 어, 3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3, 3중복에서 우선 찾아보시고 없으면 2중복, 여기도 없으면 기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3그룹은 세개 그룹을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역시 3그룹도 3중복 찾아보셔서 없으면 2중복, 거기도 없으면 기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그룹은 1그룹이나 2그룹보다는 전멸하는 횟수가 좀 작죠. 그래서 필터 범위를 0에서 4로 한 거예요.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 해차에 특이 패턴 이 상황이 다 종료돼서 어, 이번 에차에는또 어, 다른 특이 패턴을 가져왔어요. 여기 어, 세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어, 그 대상수가 14, 29, 31 현재 7연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7연속입니다.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여기는 대상수가 단지 세, 세 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조기에 전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또 다른 그룹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아홉 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역시 퐁당퐁당 7연속으로 온 겁니다. 한번 추라면 전멸하고 또 추라면 전멸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 여기 14, 29, 31이 여기도 들어있죠. 14, 29, 31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좌측 먼저 찾아보시고 이번 주에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추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4, 29, 32를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없으면 이쪽에서 14, 29, 32를 제외한 나머지 수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9수나 되니까 뭐 당연히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이 9수는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세수가 이게 흐름을 이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 세 수에서 찾아보셔서 없으면 여기서 나머지 다섯 수에서 찾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앞에 거하고 이제 흐름이 바, 반대예요. 여기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중 퐁당 현재 11연속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대상수가 또 많습니다. 여기 여섯 수죠. 대상수가. 이번 주에 멸을 하면,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어, 출을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몇주 전에도 이렇게 여섯 숫자리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여섯 숫자리는 대개 출출로 해서 흐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에 이게 출를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될 건지 아니면 전멸을 해서 또 흐름을 이어갈 건지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대상수는 5, 8, 32, 37, 41, 45, 이렇습니다. 11연속 중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네 수짜리들이, 어, 1 기르면 13연속까지 가는데요. 이건 6섯 수나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 주에 출혈 해서 상황이 종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난카페도 아직 자료가, 다른 자료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가 좋은지 아니면 이게 나쁜지 전멸할 건지 아직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아직은 준비가 좀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가면 이제 수요일,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가면 이제 자료가 남, 나머지 자료들이 이제 다 준비되면서 이게 윤곽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어, 여기 자료 조사된 자료를 그냥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로 어, 일요일 방송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 내일은 내일은 이제 어, 또 어, 로또용지 분석 자료 를 가지고 다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